안녕하세요. 음악하는여자입니다. 어,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는 제차 아니고요. <웃음> 항상 노래만 부르고 MR만 좀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저도 이제 음악을 진짜 하는 사람이고 제가 또 특히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리는 것들이 뮤지컬 음악이 많고 또 CCM 이나 그런 찬양이 되게 많은데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냥 이런 것들로 여러분과 같이 더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본격적으로 이런 <웃음>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사실, 음악한 여자로 이제 <웃음> 해야긴 했는데, 말 그대로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, 사실은 성악을 오랫동안 전공을 했는데,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뮤지컬 쪽으로 좀 관심이 있게 됐고, 뮤지컬과 연극 쪽으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돼서 배우이기도 하고,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. 음, 그리고 원래 뭐 음악 만들고 피아노 치고 이런 거 좋아해서, 작업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뮤지컬에 좀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통하기도 쉽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MR들을 제가 쳐서 녹음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MR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잘 구하기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고 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조만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이런 걸아 얘는 참고로 제 차에 있는 인형이에요 제 친한 친구이자 또 같은 동료 선생님이 사주신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저는 음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동영상도 진짜 잘 돼있고 막 기술도 진짜 좋고 근데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기계치고 음악만 할줄 알고 아무것도 못해요. 그래서 그냥 핸드폰 하나로 생각나는 게 있을 때마다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느낌으로 그냥 찾아뵙고 싶고요. 좀제 영상이 허접하고 좀 볼품이 없어도 재밌게 그냥 얘기하듯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러면 좋 재밌을 것 같아요 음, 편하게 다가가는 유튜브 음악한 여자이고 싶습니다 네, 어, 조만간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무래도 뮤지컬 얘기 있고 또 노래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다양한 주제들을 한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. 제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 학생들한테 구독을 하라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 제 학생들이 진짜 노래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죠. 그래서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그런 재밌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혹은 이게 정말 좋은 거다. 뭐라든지 요즘 입시 얘기도 재미있는 거 많거든요. 그런 얘기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런 채켰습니다.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